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동입니다. 오늘은 HGC의 데스티니 건담의 빠른 조립 시간입니다.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 봐요. I'd never say goodbye or ever Oh, you 오늘도 재밌게 만들었네요. 다음 리뷰 시간 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